자 지금 이 시간에는 혼자서 상담하러 왔다 다 그런데 내 대상자는 어떻게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것을 딱 지적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맹탕하지 말고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 서로를 여러 명 봤으면 누구야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사람봐라면이 이 사람이라고 한번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이 사람이 누구냐 해 놓고 그러면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다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푸는 거야 아 아, 네 기본 카드는 우리 똑같이 했다는 거잖아요 기본 카드는 자 기본 카드는 똑같아 여자 거에 남자 거 필요 없다. 이거는 기본 하래내 상태만 올바른 상태인지 장난으로 하는 것인지 이 변화와 이동 카드라 있 그제 그럼 어떻게? 지금 정신 상태가 없어. 거짓말이라 그렇게 되는 거야. 다시 하자. 다시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누구냐고? 그럼 한개 만들어. 자, 그럼면한개 만들어. 자, 만들어 갖고 있다. 봐라 아직까지 또 없네 생각안한 자리 봐라. 하 예산 니자 다시 이제 이 사람 해봐. 이 사람. 어, 이 사람. 어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이 씨네? 아 봐라. 이상이 아 딱히 바뀌잖아 봐라. 이 카드 그대로 가는 거아 아무튼, 이이은 사람이네. 성은 이씨여 이러면 사람이니라.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 1번이다. 이거 아직까지 아래까지 하다, 그제? 응. 이거 뭐 잘못됐다. 카드가 잘못됐다. 이거 누가 바꿨는데? 안 건드렸어요. 안건드리요 물론 안 바꿨는데. 다시. 안 건드렸어요. 자, 이거는 다이아 카드가. 잘못됐다고, 보니. 다시, 처음부터 다시. 이, 이것이 우리 3번 카드. 다시. 이 다이아 카드가 여기 있잖아, 봐라. 다이가 다이아 카드. 크로바 카드. 그거는, 그럼, 일반, 그, 카드 뽑, 뽑내주고 순서대로 가네요? 아 어, 이거, 어, 이거는 순서대로. 네. 이거는 순서대로. 자, 그러면 이제 내 카드를 이제 뽑는 거야, 이. 좀 처음부터 다시 해 아니면 하나 아, 약간 뽑아놨으니까 대충 다시 하자. 음. 자, 이 영혼의 상태는 그렇지만은, 내도, 어떻게 했다. 육분이다. 이 사람은 있는가 보다, 그죠, 달다과가 목표. 어 나는 그런 기운이 많이 있다 이런 개념이잖아 이 사람이 찾겠다 <웃음>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자잉 아니 야 아, 자. 바꿨어 자 이게 응? 이거다 그럼 뭐어 육분이다 어떻게 이거 뭐 무언가 안 보이는 힘들이 막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아 아 할배가, 어, 할배가 오는 것 같아 할배가 오는지 할머니가 오는지 모르겠지만은, 자, 자주간,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주변 사람들은 별로 뭐 헛박이라고 이야기하겠지, 그치? <웃음> 지, 지, 지, 지, 지, 지. <웃음> <웃음> 이 헛박이라고 하겠지. 자, 그러면 나는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의 궁합이 어떻게 좋은지, 그걸 보자, 이런 게 돼.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어, 어, 운세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운세를 뽑는 거야. 그러면 나의 카드를 1번부터 9번까지 카드를 뽑고, 내 문제 뽑고, 그거는 오른손 갖고 뽑는 거야. 자, 내 거는 오른손 갖고, 어, 오른손 갖고 뽑고, 내 카드를 뽑고, 어, 그 다음에 인연 카드로서는 왼쪽으로, 왼쪽으로 뽑는다. 이하고, 오. 2하고 오. 어, 이 사람은 운적으로는 궁합이 많이 맞다, 운세는. 그 운세는 궁합이 많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우리 봐야 되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유행카드. 응, 유행카드를 우리는 뽑는 거야. 인간 유행카드하고 인연 유행카드하고. 자, 이때는 우리 동시에 두 개가, 동시에 두 개를 탁 뽑는 게, 오는손 왼손. 네? 내 거는 오는손내 거는 오는손 네? 상대는 왼손. 자, 두개 놓고, 이제 동시에 유형. 거예요? 어, 여기 내 거. 아, 이 왼손. 자, 4번하고 1번은 우리 잘 올린다라고 했어요. 유형적으로는 잘 올린다. 이거는 단순한 성격을 갖고 있고, 나는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하는 타입이다. 비교, 분석을 많이 해왔다는 거다. 내가 지금 이것이 상대가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인연법으로 우리는 푼다 했다. 인연법. 인연법으로는 뭘까? 알지. 천진 갖고 푼다 했잖아. 응? 인연 법에는 천지인 같고, 혼대 했지? 네. 인연이 어떤, 어떤 인연인지, 우리 구분하는 거예요 자, 크로바는 이쪽에, 이거는 내게, 오른손, 왼손은 내게. 자. 아니, 잠깐. 이게 음. 내 거. 어. 이쪽이 내꺼. 응. 그러게 나는 땅 위에서 어떻게, 남자가 어떻게, 내 입, 내땅 위에서, 이 남자가 어떻게 하기를 칠수 있겠다. 그지 인연법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것도 그죠 그렇지? 인연 궁합은 굉장히 뛰어나다. 이, 사람. 이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니? 출세시킬 수 아, 있겠니? 자, 그러면 우리는 감성 궁합을 찾는 거야. 전생 궁합. 아, 전생 전생 궁합부터 먼저 해 볼까? 자, 전생에는 어떤 인연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한번불로 보자. 전대왕 아대왕과 여왕 대왕가 여왕 아 그럼 오천원 받아가도 안 되는데 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하나다운 한국는 너무 많지 하나만 만원 받아 아직 보다 어제 아, 문자 보는 거 시간이 걸리어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다 <웃음> 데 지금 여러 가지를 했잖아요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웃음> 어, 자리하기 때문에 관계없다 어.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인연궁합을 보는 거야 전생 전생인형. 인연궁합전쟁에 우리는 어떤 사이였을까 이것을 보는 거야 자 1번과 아니다 이거는 인 지쳐 3번과 4번 7번. 7번 이 사이는 어떻게 남자, 가족은, 엄마와, 그니까 자식과 부모와 자식 사이니까, 딸과 어린은 아빠 사이다, 그죠 어, 딸과 아빠 사이 정도지그 정도로 좋다는 거다이 딸과 그렇게, 우리 전생궁합에는 굉장히 뛰어났다는 거다. 어. 기, 4번. 어. 이거는 3번.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잠깐만. 자, 감성궁합이다, 그제. 감성궁합에는 우리는 어떻게 다섯 등 갖고 뽑는 거랬대, 그제. 다섯 등각고 뽑는 거다. 자. 5번과 우리는 3번이다. 4번과 아, 3번이다.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있는데 남자가 이 남자가 이 사람이 있으면 나는 기분이 억수로 좋은 감성궁합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항상 옆에 두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여지사님. 거야. 응? 예, 이쪽 사람은 좋은데 이쪽 사람은 안 좋을 수도 있지. 항상 이쪽을 그 반대로는 네. 설명하지 말라는 거지. 온 사람인데 얘기하는 거지. 그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돼, 거꾸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떻게 되겠나? 별로? 어떻게? 내 인데는, 이 사람 인데는 좋지만, 내 인데 나는 어떻게? 있으나, 없으나, 뭇뭇하다. 음. 그렇다는 거지. 오케이? 음. 그래서 항상 중심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연애 운이라는 거다. 이성 운, 연애 운. 그래서 우리는 궁합하고는 조금 달라요. 궁합하는 다르고 이 사람이 그것을 우리는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우리는 무엇을 풀어? 내가 근데 결혼해도 될까요? 아 결혼해도 될게요. 이 정도는 아주 괜찮은 거잖아. 내 위해서 할 결을 칠 것이고, 그지? 이 사람은 내 발판을 해갖고 인연에는 전생계 인연에는 부모와 자식 역할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궁합이 좋으니까. 이거는 궁합을 아주 좋다고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그이 정도면 괜찮은 거지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감성에 치우쳐져 있는 궁합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사주에도 운명적으로도 그랬는지 한번 비교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 수리사주로 궁합을 확실히 더 풀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과 이것이 일치되면 무조건 오케이 확률 어떻게 궁합이 좋은 확률 80%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다른 거 풀겠다. 이이 사람 사